현재 주행거리가 15만 7,974km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이제 다그라고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DPF 상태를 볼수 있는 이 장치가 달려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DPF가 57% 막혀있고 DPF 재생거리가 20km입니다. 이제 20km 전에 DPF를 한번 이렇게 작동을 했다는 거겠죠? 이 게이지를 보시면서 이 DPF가 이제 막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 DPF가 막혔다 그래서 주행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퍼센티지가 높은 상태에서 DPF를 이제 재생을 한다고 무리한 이 과속주행, 그러니까 이제 고RPM을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DPF에는 많은 그 타지 않은, 타지 않은 그런 이제 PM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연료 분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에 그런 PM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컴퓨터가 제어하는 온도 그 온도 플러스 그 PM들이 타는 그 온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DPF의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DPF를 교환하는 을 경우도 있고요. 이 게이지를 봐서 DPF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 은 주행으로 해서 태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비스 센터나 정비업소에 가서 이 스캐너로 해서 강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탈착을 해서 클리닝을 하는게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공기유량센서 디젤 미립자 필터 수투, 디젤 분진 필터 막힘, 재생 불가능. 공기 유량 센서의 경우, 에어플러 센서죠. 에어플러 센서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쉐보레 같은 경우는 센서 문제보다는 공기 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젤 미립자 필터 누적이랑 막힘 같은 경우도 흡입구에서 막힘으로 인해. 이런 고장코드가 뜰 수가 있는데요 DPF는 아마 상당히 막혀 있을 겁니다 이 공기가 새게 되면은 일단 출력이 떨어지죠 출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출력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더 많이 쏴줄 거고 그렇게 되면 공기와 연료의 혼합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엔진에서는 더 많은 PM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이 나온 PM들이 dpf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많은 양에 쌓이게 되면 재생을 해주는데 문제는 재생을 할수 있는 조건이 틀어지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 주기도 자꾸 빨라지게 되고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고장 코드를 띄우고 진짜 심한 경우다 그러면은 이런 걸또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dpf에 후단에 그 털린다 그러죠. 파손으로 인해서 DPF까지 교환을 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고장 코드가 떴을 때는 그 DPF만 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100% 하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P0101이라는 이 고장 코드가 왜 떴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서 원인을 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DPF를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로 인해서 dpf 를 점검 했을 때 dpf 가 파손이 보인다 그러면은 청소보다는 교환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고장 코드를 지우고 고장 코드 소거 후에 현재 고장 코드는 다시 안뜹니다 아까 보셨던 마프 센서 같은 경우 부품의 고장 이라면 바로 고장코드를 띄워주겠죠. 고장코드가 없는 거로 봐서는 단품의 문제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고장코드가 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배기후속장치 DPF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차압 센서는 0 센서 전압은 0.5V 매연은 57% 많이 막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공전시고요 다시 악셀을한 3000rpm 정도 이렇게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차압 센서 전압값이 0 6 3 v 압력은 30 RPM은 지금 3800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압 센서나 볼트랑 압력이랑 막힘은 살짝 있지만 문제될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DPF가 내부에서 파손으로 인해 압력이 안 차고 그냥 빠진다 그러면은 데이터로는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다시 기계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처음에 보셨던 마프 센서의 그 진단을 위해서 공기량이 새나 안 새는지는 부스터 압력으로 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상에 공기 누설이 있는지 스토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피은 올라가지만 압력 센서가 지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공기량도 조금 적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공기의 누설을 의심을 해보고요. 이 쉐보레의 다발생이죠? 다발생 원인 공기 누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언더커버입니다. 언더커버를 보시게 되면 좌우가 조금 틀린 게 보이시죠? 이거는 제 발자국입니다. 운전석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일 같은 거로 해서 젖어 있는 게 보입니다. 조수석 쪽은 없고요. 운전석 쪽에서 이제 묻어 있다면은 엔진이 아니고 이제 미션 오일이 이제 셀 가능성이 큰데요. 미션 오일 색깔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뻘거스름하게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색깔 자체는 좀 검은색 엔진 오일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한번 미션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쪽은 깔끔합니다 오일 새는 부위는 지금 안 보이고 미션 미션 펜 쪽으로 지금 젖어 있습니다 요 오일이 이제 젖어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상태로 봐서는 미션 오일에서 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오일 호스 오이로스가 아니고 여기 인터쿨러 호스 쪽에 보게되면 은 살짝 젖어있는게 보입니다. 요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찢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호스가 찢어지면서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미션 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일이 다 젖어 있습니다. 세는 것처럼 어, 이걸 모르게 되면 뭐 미션 오일이 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압력이 세니까 중간에 압력이 세게 되면 터보가 아무리 잘 밀어줘도 센서 입장에서는 압력이 적다라고 밖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어플러 센서 공기량이 이제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상 있다고 표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 DPF 후단을 뜯어서 DPF가 클리닝으로 될수 있을지 교환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PF 후단입니다. 후단을 보시게 되면, 아, 클리닝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식으로 터진 부분이 막혀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 가운데 부분도 안 좋습니다. 이, 지금 이 DPF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요거는 클리닝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DPF 자체를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찍 오셨더라면 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